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 13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액티브 유저도 8억 4천 명이라고 합니다. 트위터 사용자도 뭐 트위터도 지금 좀 감소 추세라고 하,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실제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래서 2억 8천만 명의 실질 트위터 사용자가 있고 그들이 하루에 5억 건의 트윗 메시지를 생산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리고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11억 명을 돌파를 해서 세계 인구 7명 중1 명이 스마트폰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새 이거보다 훨씬 많아서 제가 그 나중에 찾아봤더니 10, 14억인가 5억인가 이렇게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스크린 기바, 스크린 중심에 어, 스크린에 기반한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랩탑, 타블렛,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매체들, 전파를 이용했거나 을 종이를 이용한 매체들은 굉장히 감소 추세여서 이제는 10%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스크린 기반의 미디어 중에서도 이 이제 개인화된 미디어의 성장은 그 굉장히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모바일 앱을 보시면 그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조만간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그 능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프는 굉장히 재밌는데 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음식, 자동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 컴퓨터예요. 모바일 폰. 이 모바일 폰은 그뭐 텔레비전이나 섹스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비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개인화된 미디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그웹 기반의 미디어를 이용을 하면 매스미디어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얻은 정보를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웹의 등장이 굉장히 큰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주요 채널들도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서 4대 전통 매체에서부터 그러니까 TV, 신문, 라디오, 잡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인터넷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그래서 신문과 잡지죠. 자,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는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있는 미디어인데 예전처럼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미디어가 모든 정보들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이 메스미디어는 그 미디어 자체가 모든 정보들을 다 다뤘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는 특화된 미디어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은 미디어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으로 그냥 단순히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카카오톡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 공유 플랫폼 같은 거로 많이 변모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어, 특화된 미디어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그 정보의 소유자 독점자 구분 없이 누구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작용성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스미디어처럼 일방적으로 전달, 정보가 전달이 된게 아니라 우리가 저, 그 정보와 지속적으로 인터랙트를 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라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디언스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 관점도 그내 정보를 받아들일 사람이 그냥 수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나랑 인터랙트를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디어와 콘텐츠의 소비에 있어서도 롱텔 현상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 우리가 이, 그 일반적으로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오프라인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이 프로덕트가 이만큼 있으면 그중에 80% 회사 레베니의 80%를 차지하는 매출은 잘 팔리는 한 20%에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장 같은 데 가보면 신상 이런 것들은 잘 보이는데 전시를 해놨죠. 자 그런데 아마존 닷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고 20% 인기 상품의 매출보다 하위 80%의 평범한 상품의 매출의 합계가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롱 테일 법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그림에서 이제 빨간 부분에 이제 저, 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우리가 꼬리라고 하는데 꼬리가 길고 두껍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앞에 진열장 같은데 바로 이렇게 진열이 안 돼서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잘 노출이 안 돼서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이 안 돼서 혹은 뭐 이제 진열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알수 없는 그런 정보들 혹은 상품들이 인재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구매가 된다는 거죠. 자왜 그럴까요? 롱 테일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검색과 필터링,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그 숨어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정보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구매한 이력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나에게 추천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숨어 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보여주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그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문 잡지 등 대표적인데 이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잡지가 사라지고 이제 살아남은 것들조차 온라인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IT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야의 그 모습이 가장 빨리 등장하는 부분, 곳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미디어가 굉장히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적어놓은 사이트들 자주 방문하실 텐데 techcrunchengaget.com, gizmodo.com 같은 그 웹사이트들이 새로운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유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디어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커서 삼성 같은 그런 뭐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삼성이 어 해외 사용자가 불량이 있는 뭐를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고발을 했더니 그거를 이제 돈을 주면서 무말하려고 했던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이런 미디어들이 바로 취재를 해서 이제 삼성의 그런 AS 형태를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이런 온라인 미디어들이 하는 역할들은 그 먼저 최신 IT 정보들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 공유를 하게 하고요. 그 사용자를 통해서 재공유를 하게 하고 이런 확산의 그 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미디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신문 놓고 신문 부스가 많이 팔리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에 있는 정보들을 보겠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 만든 정보들을 사용자를 통해서 계속 재공유를 하게끔 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뉴스 미디어는 정부의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용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정보의 유통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생산자들은 누굴까요? 물론 이런 미디어들이 그 고, 어떤 고용된 전문가들을 어,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들이 공유하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어, 어, 정보의 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의 특성은 그, 그 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미디어의 개념이 해체되면서 그 컨텐츠나 미디어 중심의 시각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시각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디어 효과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논의들이 필요해졌어요. 예전에는 1대1로서 그 특정 미디어와 접하는 1대1의 관계로서 미디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미디어 효과를 넘어서 그 그, 그, 이용자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미디어를 누구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크게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통적인 미디어와도 이제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그 홍보와 소통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가능하지 않았던 그 고객에게 이제 다가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의 예가 이제 좋은 사례인데, 오늘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디어의 그 주된 그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주로 이제 설득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보 수집의 창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미디어를 미디어를 통해서 사용자와 미디어가 사용자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사용자가 만들어 내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제 생산에 새롭게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이제 좋은 사례인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과 홍보의 채널로 의 사례는 이제 킥스타터 사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킥스타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 킥스타터 이제 혹시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킥스타터는 그 소셜 펀딩 사이트예요. 그래서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에 그 실행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얼,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니 이거를 펀딩해 주세요라고 올려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 검토해보고, 어 이거 재밌겠는데, 실현 가능한데, 혹은 나한테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 판단을 하, 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되면 그 자기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여기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그 투자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모금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이 투자하는 금액은 한 10만원 많으면 20만원 이 정도죠. 자, 그런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 킥스타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성공한 그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준비한 사례는 국내 기업입니다. 네오랩이라는 회사고 엔투라는 그 디지털 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히스토리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종이에 필기한 내용을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 스마트 펜을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사실은 2013년에 먼저 네오 원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뭐 나름 괜찮았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괜찮았지만 그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작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 회사가 뭐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노출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한번 뭐 잠깐 노출하는데 몇천만 원씩 들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이제 N2를 개발하면서 킥스타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0배 펀딩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트에 제품을 올려놓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그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의 고객과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과정에서 설득이 되면 어느 정도 펀딩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그 펀딩에 참여한 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으로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친구를 통해서 다시 정보가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다 보면 은 결국에는 각국의 아까 보셨던 그 기즈모도라든지 뭐 이런 각국의 주요 온라인 그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가 한번 공유가 됩니다. 이제 한번립 점프를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참여자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한 20배 정도 펀딩을 그 자기 원래 목표액보다 20배 정도의 펀딩을 하고 나서는 이 회사가 그 킥스타터에서 그 테크놀로지 부문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이제 해외 뭐 유통사 아니면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 먼저 이제 접촉을 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소 규모의 회사가 이전에는 절대 할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렇죠.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셜네트워크를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먼저 이제 정보 생산자가 있죠. 정보 생산자가 그 자기 친구들, 소셜네트워크의 친구들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 친구들은 또 굉장히 많은 그 친구들이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볼륨에 다다르게 되면은 즉 많이 확산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캐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뉴스 미디어는 최근에 이제 본 재미난 정보들을 소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온라인 뉴스 미디어가 어, 유, 뉴스 미디어를 팔로우하고 있는 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이 정보가 3차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친구를 통해서 1차 공유가 되고 이제 그 온라인 뉴스 미디어가 2차 공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차적으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그킥스타터의 사례를 보면 그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개인 혹은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가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 고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걸 통해서 이제 만족한 고객을 만들어내고 그 만족한 고객은 중간 단계 의견 그 지도자가 돼서 또 다른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미 존재하는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와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기보다는 그그 그 기존에 있는 기존에 이제 충분히 그잘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킥스타터 같은 거. 아니면 뭐 팬시,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보를 노출시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 회사에 있을 때 소셜미디어 서비스도 만들어 봤는데 그 생각보다 사람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공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은 어 그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좀 이전 인터넷 초기 시대 때는 그 웹사이트나 뭔가 서비스를 구축해서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기존에 있는 채널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고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 수집의 창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소셜미디어와 인터랙트 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참여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연구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그, 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온라인에서 그 댓글 굉장히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모아봤더니 야구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두팀 이긴 팀이 있고 진 팀이 있을 텐데 그 이긴 팀진 팀을 나눠서도 어떤 팀이 더 재미있는 경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한다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온라인 기반의 영상 컨텐츠 유통 회사죠. 그래서 이전에 그 드라마 같은 것을 제작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넷플릭스에는 사용자가 남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 데이터를 이용 해서 넷플릭스에서 그 분석을 해봤더니. 그 인기 있는 드라마의 조건들이 찾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어 BBC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조, 좋아하는 경우에는 케빈 스페이스가 주연한 드라마를 즐겨보고 데이비드 핀처 감독을 자주 검색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조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 분석해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소셜미디어를 잘이 클러스터 안에서 잘 녹여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일단 이런 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러한 환경에서는 그 비전문가를 통한 비전문 자료들이 유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인데, 근데 당연히 그래서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온라인 뉴스 미디어들이 이제 정보를 필터링해서 제 3차 2차 공유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 2차 공유를 해줄때 이런 전문가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최근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연구를 해본본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도 소수 엘리트의 그 사용자들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일반 참여자들은 그냥 정부의 검증과 확산의 역할을 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행위자들이 이제 자유로운 행위를 할수 있도록 그 정책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정부가 나서서 중앙집중적인 미디어를 개발하자라고 계속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마당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